보시다시피, 식품 속에, 식품 속에 수분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수분 활성, 수분 활성도 혹은 수분 활동도라는 액티비티, activity, 액티비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식품의 등온, 일정한 온도에서 흡섭 탈섭 곡선이 존재합니다. 흡섭 탈섭 곡선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와 식품의 안전성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식품 중에 수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크게 나눠가지고 자유수, 다른 말로 유리수, 그 다음 결합수, 자유수와 결합수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 자유수는 성질이,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나씩 봅시다. 자, 자유수는 점성이 큽니다.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열을 많이,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빨리 가열될 수 있다 빨리 가열 온도가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자유수는 표면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거 반대되는 것이 결합수입니다 자, 그 다음 비중 사도시에서 제일 큽니다 4도시에서 그다음 끓는점이 100도시고 녹는점은 0도씨입니다. 그리고 증발열도 아주 큽니다. 증발열도 큽니다. 그다음 미생물 생육 정식에 이용될 수가 있고 주변 환경에 따라 변동되기도 쉽고 그다음 화학 반응에 직 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는 물입니다. 그다음 용매로 작용이 되는 물이 자유수입니다. 그 용질, 그러니까 녹일 수 있는, 녹아지는 용질, 예로서 당뇨, 염뇨, 뭐 수용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녹일 수가 있는 용매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식품 건조시키면은 쉽게 제거가 됩니다. 영도씨 이하 되면은 바로 얼어 동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합수는 이거에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합수는 식품의 구성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것 등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물입니다. 지방은 빠졌죠. 그죠? 물하고 기름하고 잘 결합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을 할, 하는 물이 존재한다. 이 얘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물과 결합을 할수 있는 그 결합부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합부위가, 자, 그 결합부위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결합수 성질은 자, 수정기압이 낮다. 이겁니다. 수증기압이 낮다 높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자 수증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많이 발생되면 수증기압이 높아집니다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입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게 자. 수정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수정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얘기야 그럼 내가 비교를 할게 여러분 휘발유가 왜 휘발유예요? 액체 상태에서 쉽게 휘발해서 기체가 되기 때문에 휘발이 쉬운 기름이다 얘기잖아 그러니까 휘발이 쉽다는 얘기는 기체가 많이 발생된다 쉽게 발생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수정기압이 높다는 얘기는 수정기가 많이 발생된다. 쉽게 수정기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합수하고 자유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수정기가 쉽게 만들어질까? 쉽게 수정기로 될까? 자유수가 훨씬 수정기가 되기가 쉬워요. 결합수는 묶여져 있잖아.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 물분자가 기체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붙잡혀 있어. 그 말입니다. 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합수는 수정기압이 낮다. 그럼 자유수는 수정기압이, 수정기압이 결합수보다 수정기압이 높다. 이해됐습니까? 자 수정기, 수정기, 수정기압 이해 좀 잘하세요 자 결합수는 수정기압이 낮아요 그 다음 보통 순수한 물보다 밀도가 큽니다 왜냐하면 물에 다른 물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큽니다 그 다음 결합수는 용매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용매로 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물의 용매 역할을 할수 있는 자유수가, 자유수 성질이 사라져버린다. 이 얘기야. 그 다음, 영도시 이하 저온에서도 잘 얼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바닷물이 영도시 되면 읍니까? 안 얼잖아. 영하? 훨씬? 내려가야 이제 읍니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결합수는 제거가 힘듭니다. 아, 여러분들, 자, 봅시다. 그러면 소금물이다. 그러면 그 소금, 소디움콜라이드 그 부근에 있는 물은 사실은 다 결합수로 결합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소금물 생각하면은 100도씨의 소금물이 끓습니까? 안 끓죠. 100도씨보다 훨씬 높은 온도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그래서 0도씨에서도 얼지도 않고 100도씨 되어도 끓지도 않습니다. 자, 결합수 원리가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고 100도씨 되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식품을 건조하거나 압착해도 제거가 힘안 됩니다. 결합수. 그 다음, 미생물 번식 포자바라에 이용되지 못합니다. 이제 자유수와 결합수 뚜렷하게 구분이 됐죠. 그 다음, 자, 식품 중에 수분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은 뭐 간단한 방법이 가장 쉽게 우리가 쓸수 있는 방법, 방법이 상압, 그냥 일기압, 우리 지금 있는 뭐이 기압에서 105도씩 가열하면 식품 중에 결합수는 아니고 자유수는 거의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건조시켜서 건조된 양만큼이 수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 수분활성도, 워어 액티비티 A.W로 표현을 합니다. 에, 아래 첨자 W가 워러 물 뜻입니다. 자 수분 활성이라는 게 뭐냐? 자, 식품 중 수분은 환경 조건에 따라 항상 변동하고 있으므로 식품의 수분 함량을 그냥 퍼센트로 표시했는 것은 큰 정확한 정보를 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제 수분 활성, 수분 활성도 혹은 활동도로 정의를 한이 수치를 이용을 하자. 그 말입니다. 자, 수분 활성은 이와 같이 AW는 P0분의 P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P0는 순수한 물. 다시 말해서, 순수한 물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유수를 얘기를 자, 증유수에서, 그 온도에서 나타내는 증유수가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P0다. 그 다음, 식품 속에 나타나는 식품, 식품에서 가지고 있는 수증기압이 P다. 그러면 P를 P0로 나누면은 수분 활성도 값이 구해집니다. 자, 이거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아무리 되어도 P0 보다는 식품 속의 수정기압 P는 작, 작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정기압은, 수정기압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 하면은, 자, 식품의 수정기압은 거기에 녹아 있는 몰 분율. 그 식품의 수증기압은 그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걸 라울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겁니다. 자, 순수한 증유수의 수증기압. 아까 얘기했는 소금물이나 설탕물의 수증기압. 자, 비교해 보면은 설탕이나 소금물의 수증기압은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보다 낮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건 낮은데, 그 수정기압은 무엇에 비례하냐 하면은, 그 녹아있는 용질의, 용질의 몰수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값이, 보세요. 수정기압은 P0는, 자, P0분의 P라고 했는데, P0를 구하면 P0가 MW 되어있는 이겁니다. W는 물의 몰수고요. 아시겠어요? S는 용질 그러니까 설탕이나 소금의 몰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정기압과 활동도는 비례를 하는데 몰수와 활동도는 반비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mw 플러스 ms 분의 mw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계산도 해봤잖아. 그죠? 자, 계산도 해봤기 때문에 어, 일단 용질의 몰수도 구하고 그 다음에 물의 몰수를 구하면 은 이와 같이 순산정유수 몰수 나누기 분모에 물의 몰수 용진의 몰수 자, 이렇게 계산으로도 수분활성도 활동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식품의 수분 AW 수분활성도는 1보다 0과 1 사이 값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과일, 채소, 생선 등의 수분활성도 값이 0.98에서 0.99가 나오고요. 근조 과일은 한 0.72에서 0.80 정도 나옵니다. 자, 수분 활성도. 젤이가 한 0.64에 0.69. 공류 두류 0.60, 0.64. 자, 이 정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 자, 최저 수분 활성도. 0.80이 곰팡이. 세균 0.90 효모 0.88 곰팡이 0.80 그다음 내건성 곰팡이 0.65 내삼탑성 삼탑성 효모 0.60 그러니까 이 수분 활성도 값보다 높은 수분 활성도 값을 가졌는 식품은 자 이런 이런 미생물들에 오염될 위험도가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분 활성도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 자, 수분 활성도를 낮추어 가지고 식품 보존 효과를 높이는 방법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조 시킨다, 그지? 그다음 냉동 시킨다, 아니면 염장한다, 당장한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것이 식품 등원 흡섭 탈섭 곡선. 자, 길게 늘어진 금 시그모이드 커브. 역 S자형의 곡선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잘 보셨잖아, 이거. 그죠? 자. 흡섭 탈섭 흡섭 탈섭 곡선이 일치가 안 됐죠. 그죠? 자, 일치가 안 되는 것을 이력현상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등원 흡섭 곡선과 탈섭 곡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수분을 잃어버렸는 식품을 그 다음 수분을 흡수시켰다고 해가지고 원래 상태 돌아오느냐 이 말이야. 잘 안돌아오지.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돌아오지만은 완벽하게 동일하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이력현상입니다. 그 다음 등원의 흡석곡선에서 영역 1, 영역 2, 영역 3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그 그림 보시면 은 영역 1이 바로 결합되어 있는 이온결합으로 되어 있는 결합수가 존재하는 영역이었다. 단분자층을 형성하는 수분 함량보다 조금 적, 적게 적 분포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은 1영역에서도 사실 금속 산화총매가 되고 유지산폐도 일어납니다. 1영역에서도 1영역이 0.25 정도 되는 영역입니다. 수분활성도로 그 다음 2영역이 자, 이 영역이 준결합수 형태로 존재를 하는 수소결합이 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분자층은 형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식품의 경우 가장 안정성이 큰 수분 함량을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자, 이 영역 다분자층. 그 다음에 삼 영역은 이제 자유수가 식품 속의 수분이 여러 성분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자유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식품 품질을, 품질 저하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반응, 뭐 화학 반응, 효소 반응 등이 촉진되는 영역입니다. 미생물 증식, 그 다음 자유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 영역이다. 자, 이겁니다. 자, 0. 약 0.23, 뭐 0.2 0.25 영역까지가 1 영역 그 다음 0.8까지가 2 영역 그 다음에 3 영역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았습니다 0.8 이상 되는 3 영역에는 자유수 영역이기 때문에 곰팡이, 효모, 세균 다 번식 가능합니다 그 다음 효소반응 일반적으로 효소작용은 수분활성도가 높을 때 활발하다. 그래서 수분활성도가 만약 0.85 이하일 때는 효소작용이 어려워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리파제는요 0.1에서 0.3에서도 활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산화 일어나는 게 수분 활성도, 아무리 수분 활성도 값 다운 시키더라도요, 이 리파제 활성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 설명이 됐고, 그 다음 유지 산화는요, 수분 활성도가 0.2에서 0.4 범위가 가장 안정합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떤 신, 표면에 물분자층이 전체 한층 다 이렇게 골고루 표면이 수분으로 다 덮여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수분이 유지산화가 제일 안정한 상태에 이르는데 이런다 뿐이지 전혀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비효소적 갈변은요. 수분 활성도가 0.6에서 0.7 범위에 가, 갈변 반응이 빨리 일어나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또 0.8, 1.0에서도 1.0에서는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비효소적 갈변은 0.6에서 한 0.7 범위에서 빨리 일어난다. 그다음 0.8에서 1사에서는그 반응이 다시 떨어집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수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 그래프, 이 표를 가지고 잘 수분 관계에 대해 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수분에 대한 문제는 큰 에러 좀 없이 풀려질 겁니다. 아,